남자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면이 있고 또 여자분도 부드럽지만 조금 새친 떼기 조금 여우가의 느낌도 있고 자기가 금전에 대해서 조금 잘 살고 싶어하는 좀 느낌이 있고 자기가 힘을 쓰지 않고 상대를 좀 부릴 줄 아는 사람이야.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가스라이팅을 할수 있고 그렇게 좋은 궁합이라기보다는 적당히 무시해줘서 좋은 궁합이거든요. 뭔가 그 나오는 모습은 진실성은 좀 있을까요? 아 아니 그렇게 100% 진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 장군 주현신당주연입니다 궁합을 가져왔으니까 여기 음. 어떤 기운이 좀 있는지 음, 좀어요잘 맞아 아, 그래요? 잘맞아 이게 둘잘 맞아요. 어떤 면에서는 잘 맞을까요? 남들이 욕하고 남들이 흉복은 둘은 재밌어요. 음. 그리고 남자가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면이 있고, 네네. 남자분 성향이 그때그때 그때 다른 것 같아. 잘할 때는 한없이 잘하고, 삐질 때는 또 한없이 삐지고, 감정에 조금 폭이 높다. 높다. 음, 근데 여자가 그걸 적당히 무시한다? 삐지면 삐지는 대로 두고, 기분 좋은 기분 좋은 대로 조금 맞춰주고, 네. 또 여자분도. 부드럽지만 조금 새친때기, 조금 여우가의 느낌도 있고, 자기가 금전에 대해서 조금 잘 살고 싶어 하는 좀 느낌이 있고. 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뭔가 고민하는 부분도 좀 보여지고 뭐 자기가 뭔가 발휘했다기보다는 상대를 조금 찌를 수 있는 거지 저기 뭐가 어쩝대, 저기가 좋대, 뭐 저걸 사야 될것 같대 뭐 이런 말을 할수 있는 화법적으로는 어떨까요? 머리는 여자분이 더 좋아요 자기가 힘을 쓰지 않고 상대를 좀 부릴 줄 아는 사람이야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가스라이팅을 할수 있고 그거를 위해준다는 포장으로 조금 할수 있고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고 그래서 머리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와요. 음. 근데 아이 크 높을 걸 여자? 궁합적으로몇 퍼센트 맞는 거예요, 아, 뭐뭐 뭐 50% 60% 왔다 갔다 해요. 왜냐면 그렇게 응. 좋은 궁합이라기보다는 적당히 무시해 줘서 좋은 궁합이거든요. 아, 그래요.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적당히 반감도 해 주고 적당히 이해도 해 주고 딱히 뭐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너랑 나랑 잘 맞는다. 그러니까 좋은 친구 같은 느낌인 거야. 뭔가 그 나오는 모습은 진실성은 좀 있을까요? 아니, 그렇게 100% 진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둘 사이에는 사실상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는데 그걸 많이 감추는 걸로 느껴져요. 네. 조금 선행이나 좋은 것만 좀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인 것같아그 외의 모습도 그걸 음. 안 보여주는 거예요? 좋은 걸 보여주는 건 진짜인데 이제 나쁜 건 이제 많이 숨긴다. 그래서 100%가 아니다.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까지도 거짓은 아니다.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여자분하고 남자분이 좀 사치가 있는 걸로 보여요 자녀는 좀 어떻게 있는데? 음, 많음은 셋, 적음은 둘딸 느낌도 좀 있고 이분들 남자분은 오상진아는 여자분은 김소영 TV에 나오는 모습이 100%냐고 왜 질문을 드리냐면 뭔가 좀 다투는 모습도 보여주고 뭐 그러길래 오, 그런 모습도 보여주네 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이분들은 진짜 싸움 말안 할걸요? 아 그래요? 진짜 싸우면 은 아예 감정을 표현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재밌는 뉘앙스로 조금 해내시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건 소스가 좀 있어야 되니까 진실이지만 조금 소스면으로 하는 것 같다 라고 보여주고 그안 좋은 뭐 결과가 있지는 않겠죠? 이혼? 응! 네. 음. 음, 해결해 나가요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, 그리고 약간 쓰는 것에서 좀 합심이 잘 맞고, 뭔가 그 프로젝트를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합이 좀 좋아요. 근데 남자분은 약간 동전의 방황을 좀 하는 걸로 보여. 뭘 제작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요. 이 남자가 자꾸 그쪽으로 궁리를할 수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연예인은 자꾸 만족이 안 돼.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든지 엔터를 한다든지 주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머리를 굴려. 이 남자가 근데 안되지 그러면은 아나운서가 더 그쵸 이 남자는 그냥 직장인과고 공무원과거든요 이 여자분은 정말 똑똑해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다 꼼꼼하게 체크하는 이 잔머리다 이렇게 들어가고 남자는 덤성덤성 하는 거 같아요 여자분이 더 치밀하게 들어오는 거 같아 누가 좀더 좋아하는 거 같아? 여자분이 더 좋아하는 걸로 보여요 남자도 여자를 좋아했지만 여자분이 더 깊이가 크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절대 너를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을 거야 넌내 거야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누가 누구를 더잘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비슷해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잘났다고 누가 아깝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비슷해요